와! 이분 왜요? 요 이분 왜분후요요 이분 요 이분 왜요? 이요이이이이이이요분이이분이분이 야, 빨리 내리면 돼? 넥터. 오, 안 돼? 이거 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다, 다, 다, 오, 리 오, 이거 나도. 이거 이 이거 나 이거 나도. 안거 이거 나도. 이어거 나도. 이나 이거 나나 이거 나도.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이나 이거 나 이거 나도. 나도. 다이나왔다나이나이이 물론. 슈퍼 14, 14. <웃음> 이거. 뭐야? 뭐야, 형, 아, 이거 봐, 이1 봐, 이왜이렇게 빨라요? 이거 초나빨라이1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이 아,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야겠 봐, 3, 2, 1, 나온다. 이거 봐, 이거 이거 돌려주세 이거 봐, 이게 봐, 왔다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아 이거 잠깐 <|ja|> 어, 아, 아 이거 이어폰 끼였잖아아 그럼 이거한장한 장부터 이거. 그럼 이 빨리. 이 어제 봤잖아 근데. 맞는데. 유튜브 뜬다는 게 신기하다. 오오오. 잘이 오오. 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3나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와와레전 유튜브에 우리 뮤비가 떴습니다. 유튜브에 떴습니다. 말도 안 돼. 시요 안녕. 안녕 나는 박이야 나는 는게지잘 뭐야 지금 보고 계신다 나. <웃음> 안 돼. <웃음> 안빠질게안 안 빠질게. 안 빠질게. 아, 걱정하지 마. c I'm Pazic. I'm Pazic. I'm Pazic. I'm Pazic. I'm p a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방이라는 거뭔가거 말로만 듣던 네. 거 이렇게 와보니까 신기하다고 알고는 아직까지. 비해서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대실에 있는데 뭐 무대 가보면 은뭐 여태까지 했던 무대랑 크게 별거 다게 없을 거라 생각을 할 때는 긴장 안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거다 보여드릴 게 그대로 시하겠습니다 데뷔 후에 무대니까 너무 떨리는데 아. <웃음> 잘했어. 소리가 어. 들렸나네요 <웃음> NFC가 아라고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무대를 선는하니까게 잘하고 가지 오늘 진짜 열심히 에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겠습니다 간단한 케이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처음 오케이. 꿈케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요니다 내가또 매일 남들수록 뿌듯한 동영상으이 열심히 개선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2020, 1 1삼0몇대 2지 고요소중돼이이겠습니다아 감자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첫 인기가요 이렇게 찍으러 왔고요. 첫 번째 했던 무대보다 더 만족스러운 무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웠을 텐데요. 음. 확인 좀 해볼게요. 음, 네, 음. 영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네. 인기 가요는 저희가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가지 어,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빨리 하고 싶어요, 음악방송. 어, 생각보다 되게 후딱후딱 빠르게 지나가는 일주일던것 같고 그만큼 되게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매 순간 매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은붙딱 후딱, 후딱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활동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매우 매우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음 제가 인기가을을 위해서 아침부터 그렇게 유명하다던 인기가요매점을 포기하고 제가 밥을 안 먹었는데요. 제발 그 결... 그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벌써 일주일 빨리 지나간것 같고 인기가요라는 무대에서 할수 있어서 너무 연관이고 많이 떨리긴 한데 어,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끝났습니다. 걸어가지, 우리, 우리. 아직 아직 100%에 뭔가 적응은 안된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